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백수였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친구는 하헌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먹다가 뉴스를 보네 어저께도 본것 같은 익숙한 장면 기사 달린 새까만 외제차를 타고 검찰청에 출두하는 돈 맞는 아저씨 철이 없어 그런건지 덜 자란건지 아등바등대는 꼬리 조만스러워 보여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있네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삼겹살에 소. 주 그녀는 말했어 자기가 미안한데 자기한테는 별로 비전이 없는 것 같아 불판 위에 지글지글 고기가 타네 삼겹살에 소주만으로 넌 행복할 수 없나 나는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b o 바 y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치킨이랑 맥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아니 그냥 맥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마이크랑 기타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사랑하는 그대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 삼겹살에 소주만 있어도 이렇게 행복한데